어어어어어어 oh, oh, oh, oh, oh, oh, oh, oh. <목소리로> 너무 밀었나봐 오늘은 광택을 하고 나면 말이야 차 도장면의 두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 거야 이게 내 차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광택을 몇 차례나 낼수 있을까 한번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 일단 광택을 내기 전에 차 도장면의 구성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것 같아 지금 내 우측 상단에 보면 말이야 층층이별로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일단 저 제일 위층에 클리어 코트층이 있지 이 클리어 코트층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투명 페인트 그러니까 차 색상을 입힌 후에 차 색상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에 투명 페인트를 덧씌운다고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베이스 코트 말 그대로 차량 색상을 결정지어 주게 되는 색상이 입혀지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뭐냐면 베이스 코트가 그러니까 색상이 자동차의 그 바디에 잘 발라지도록 잘 본딩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층.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차체지. 차체는 대부분 이제 바디라 하려고 하제 차체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차 도장면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 도장면의 두께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130 마이크로미터 정도 근데 사람이 육안으로 볼수 있는 점의 직경이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대 머리카락 직경 요게 한8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어, 노트 한 장의 두께가 한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대 근데 우리 차량의 페인트는 어느정도 두께가 나올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첨단장비를 이게 차 도장면의 두께를 체크해 보는 키트야. 요 키트로 일단 차 본닛 한 판을 준비를 했어. 임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고 도장면의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봐봐, 내가 수치를 이제 보여줄게. 나도 궁금한데 107.9. 또 다른 부위 해볼게. 또 107.9. 또 107.9 대체로 이게 좀 오래된 차라 그런지 차 본인이라 그런지 130 정도는 안 나오고 한110 내외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110이면 이런 키트 안에 보면 어, 이 차량의 두께가 107.9 그러니까 100을 조금 넘는 수치지. 그러면 이런 키트는 이제 이런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께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이 있다고. 얇은 비닐 정도야. 상당히 얇게 칠이 되어 있는 경우지 그래서 오늘은 차 도장면을 광택을 냈을 때차 도장면이 1회 정도 냈을 때 어느 정도나 손상이 될까 하는 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래 그럼 이제 내가 광택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 이렇게 시공이 끝났으니까 이제 체크해 볼 거야 아까 체크했던 부분 있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100 100 103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최초에 쟀을 때보다 한7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차이가 나네 그러면 클리오코트층이 국내 차종이 대부분이 한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은7 마이크로미터 정도면 은뭐 그렇게 큰거 큰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또큰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광택을 자주 내주는 것보다는 그전에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겠다. 광택을 진짜 마지못해 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광택을 내고 난 다음에는 차량 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LSP 이렇게 세차를 하든지 광택을 하든지 하고 나서 마무리 공정은 왁스나 코팅제를 이용을 해서 관리를 좀 해줘가지고 생활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좀덜 생기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야 오늘은 광택을 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체크를 해봤어 이런 게 조금은 도움이 됐길 바래 오늘 촬영을 여기서 접자 재밌네